네, 여러분 여기는 어, 마마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옆 베델스 비치라고 합니다 <웃음> 어, 마마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은 무리와이 비치라고 어, 알려져 있는데 무리와이나 베델스나 바로 옆이고 또 까만 모래에 <웃음> 뭐 이렇게 바다가 막 파도 부서지고 이런 게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예요 지금 촬영하러 왔는데 완전 뜨겁네요 날씨가 좋긴 한데 모래가 너무 뜨거워요 한국의 바다의 모래 색깔이 아니라 약간 거뭇거뭇한 색깔이에 근데 진짜 따뜻하다 좋다 드디어 뉴질랜드여름 귀국인 6개월 겨울인 줄 알았는데 <웃음> 진짜 6개월 겨울 보시면 모래가 까만색인 걸알수 있습니다 갯벌이 아니에요 뉴질랜드에는 갯벌이 없거든요 모래가 까맣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까만 게 나오나? 반짝반짝한 게? 반짝반짝한 게 보일지 모르겠네 요 잠깐만 저기에 가, 가라앉네 저아일랜드이 아일랜드로 가야 되나요? 웃으셨네. <웃음> 우와, 이게 와, 완전 신기해! 갯벌이랑 느낌이 달라요. <웃음> 이게 갯벌처럼 푹푹 빠지는 줄 알았는데, 되게 밟으면 밟으면 뭔가 느낌이... 오, 되게 신기하다! 오, 밟으면 안 빠져요. 그냥 모래구나. 이게 어, 되게 갯벌 같은데, <웃음> 신기하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머리가 이상하구나 <웃음> 오늘은 10월 20일이고 내일이 21일 일요일이고 22일 월요일이 여기 노동절 같은 거여서 오늘이 약간 롱 위켄드예요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짠 이게 렇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웃음> 몇명안 살기 때문에 뉴질랜드제 머리를 어떡하죠? 스프레이를 안 뿌리고 와가지고 애씨가 바닷바람이 부는데도 제가 안 추운 걸 보면 이제 진짜 여름이 왔나봐요 지금 여기 온도는 19도! <웃음> 어, 저 어. 어, 예쁘다. 어, 예쁘다 완전 뉴질랜드스러워요 <웃음> <웃음> 안돼 <웃음> 잘가 <웃음> 행복해 는거 <웃음> 네. 영상으로 나와서 다행이다 속상한 석희 언니 언니 열심히 준비했는데 <웃음> 바다로 갑니다 제가 머리를 야심차게 오늘 묶어봤는데 안 어울리는 것으로 <웃음> 판단하고 이제 바닷가 쪽으로 다갈 겁니다 <웃음> 바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커요. 제가 버킷리스트에 서핑이 있는데 언제 할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가 시티에서 차 몰고 한 3, 40분 정도, 정도? <웃음> 타면 은올수 있는 곳인데 그냥 다들 개 데리고 놀러와서 그냥 여기에 돗자리 하나 펴고 어, 저기 보면 맥주도 있고 이렇게 다들 각자만의 방법으로 놀고 있어요 공놀이도 하고 있고요 서핑하러 온 사람들도 많고 해양구조대도 있는 것 같고 오, 점점 뒤에 보이죠? 파도가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요 파도를 기다렸다가 지금 파도를 타고 있는데요 어, 저도 나중에는 여기를 이제 촬영하러 말고 수영하러 놀러 와봐야겠네요 오! 파도 온다 온다 온다 생각보다 햇볕도 안 뜨겁고 또 바닷바람이 시원해서 지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되게 좋네요 오! 드디어 촬영 장소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베델스 비치라는 곳에 갔다가 카메라를 바닷물에 살짝